자, 이때 바로 엘카시아로 가겠습니다. 엘카시아 퀘스트를 바로 하, 해야죠. 자잡화상해 아, 논도의 잡화상에이죠논드로 갈게요. 아, 10시 방향이었구나. 아, 나 이렇게 해비 헤매, 이렇게 해이지만않면 금방 더 빨리 할수 있었을 텐데요. 자, 에이요 배달 요청 들어가겠습니다. 블라지 2% %로. 맞나요? 응. 그 철변이 나는 어, 사대 방문인가, 그 다음에? 아, 맞네, 멀리. 뭐, 예. 엘카시아, 여기 있구 엘카시아. 몰리몰리이 자, 강물도 다. 갑니다. 여기 조금 위험한데, 조금 스피드하게 갈게요. 오이씨, 길막. 어, 나중에, 나중에, 나중에, 다안 죽었다. 오이씨. 그래도 안 죽어 아, 대박. 빵빵 깨보자. 자 일곱 개 일곱 개 마무리. 이거 처음가아풀리어열정과공무와 l 카씨0만이면되대 이거 피드는 거 봐봐요. 자, 복수를 부탁해. 아, 이제 복 잡는 거죠? 딴, 딴, 딴. 복수로 붙잡게. 클리어! 보고드 전달. 누구한테? 천사 대자. 니트이 자. 우리, 우리 트나. 우리 트나 언니. 반가워. 한박이다 헐. 아, 멤이시야 아, 이동. 아. 아, 저 숙이 게 갑니다. 물리 물리. 도의 상인 한테 단검이 되어서 조사하자. 아마 이거 무기상인한테 가야겠죠. 무기상인 런도, <웃음> 론도. 런도의 무기상. 하나 무기상 휠스 사진사건 테스트 클리어. 차비사건 2 종교전달 어, 다시 도시, 도시 유적을 이동 어, 우리 보리투나 차비사건 2듀을 위한 진홍고 어, 미래마을 무사 케샤를 찾아갑니다 정령에 <목소리> 나오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곤리한테가야죠 몰리. <목소리> 일본이, 아, 파티사한테 어, 미래을부쪽으로 가겠습니다. 이뭐안 어, 내려가지니? 레벨업 하고 있어요 지금 직책 퀴즈 타려고 자 이건 뭐 거의 근 음, 그, 그 수준급 아니에요? 자자 이것구요 친구가 탑탑 번째 롤더 조용하세요 에이프. 터르메카도 후메. 유튜브. 응. 개장장일 나무쇼. 아, 있다. 세장이 나온 쇼. 잔바 물건, 투오, 브트 도시유적으로, 고! 도시 자 진실을 향한 이게 렉 때문에 그런지 그게 누르는 게 약간 늦어서 약간 느려요. 그래서 뭔가 엉뚱한 걸 자꾸 누르게 되네. 아, 천천히 해. 야 빵. 우시우 작가 선배 맞나? 맞네 좀 더. 진실량은 발걸음 3개. 아, 이거 올라가면서 못 잡는 거구나. 자, 3분의 1 브리핑 팅습또 만들어 갑니다. 자, 이제 뽀뽀뽀 그리고 지금 138렙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겠습니다 3 4이장브리 트니 여기가 뽕고론로의쿠톤 음, 근데 쿠톤 떴네요 형님들 138렙 됐어 와우 138렙 달성 짠짠짠짠짠짠짠 짠, 짠, 짠, 짠, 짠.